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창업후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우리나라의 1세대 게임회사라고 불리는 넥슨 바로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넥슨이 회사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도 몰라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진짜 무슨 누가 예측할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전조가 있던 것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덜컥 회사를 팔겠다는 소식이 들려온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죠 이제 넥슨이 남은 길은 팔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대체 왜 사장님이 미친건지 아니면 무슨일이 있던건지 넥슨은 왜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김정주 회장 창립부터 현재까지 넥슨을 무려 25년 동안이나 이끌어온 뭐 좋으나 싫으나 돈스니는 어쩌네도 한국 게임 시장 개척의 선두주자였던 넥슨 그 자체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넥슨이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뜬금없이 회사를 판다고 하니 너나나나 다 뒤집어질 수 밖에 없죠 자 그럼 들어가보기 전에 잠깐 알아보자면 넥슨이 어떤 곳이냐 우리들의 어렸던 학창시절에 국민 5대 게임이라 불리는 메이플 던파 피파 카트 서든 그 외도 에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일렌시아 큐플레이 우리들의 추억이 하나쯤은 들어있는 게임들을 제작 하였고 당시 넥슨게임을 한번도 안해본 사람들은 간첩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들의 어린 시절 추억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회사이며 2019년인 현재까지도 좋으나 싫으나 수많은 추억 속의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사실상 국민게임회사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아 여기서 뭐 넥슨 본사가 일본을 갔네 넥슨 거머 일본놈들 회사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긴 한데 김정주 대표가 있는 주식회사 nxc는 넥슨의 모기업으로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엄연한 한국 회사입니다 일본에도 넥슨 지부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는 넥슨 코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런 nxc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김정주 대표가 자신의 가족 지분을 포함한 98%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사실상 그냥 회사를 인수합병을 당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냥 회사 팔겠다 이거죠 이 모든 지분의 합을 현재 한화의 가치로 환산해보면 nxc가 가지고 있는 지분과 또 게임과 별개로 가지고 있는 고급 유모차 브랜드인 스토케 와 유럽 의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스탬프 그리고 그외넥슨 g t 네오플 등등 의 수많은 계열사들의 가치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했다는 가정하에 현재 그 가치는 약 1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삼성전자의 미국 하만 인수가격인 9조 2727억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인수 연수합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5년간 끈끈하게 넥슨을 지켜온 김정주 대표는 대체 왜이 타이밍에 자신이 시작부터 갖고 온 회사를 팔려고 하고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추측으로는 일명 넥슨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과 더불어 계속되는 정부의 게임 규제 때문에 회의감을 느껴 경영직에서 물러나고자 함이 있습니다 물론 nxc 측에서는 김정주 대표는 평소에 게임 규제에 대한 피로를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음... 글쎄요 더불어서 넥슨 게이트 21세기 대한민국 역사 중큰 사건 중 하나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나비 효과로 줄줄이 연루된 사람들이 폭로되는 와중에 김정주 회장이 자신의 친구인 현직 검사장 진경준에게 넥슨의 주식을 뇌물로 준 정황이 포착된 사건으로 사건 발생인 2016년부터 무려 2년 동안이나 법원을 들락날락하면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왔죠 아뭐 최종 판결에서 김정주 대표는 무죄선고를 받긴 했습니다 때문에 회사 경영에 있어 회의감을 느끼고 지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19년인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게임이란 매체는 언론에서도 아주 좋지 않은 인식으로 박혀있으며 덕분에 날로 갈수록 심해지는 게임 규제 덕분에 이건 뭐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경영은 점차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도 뭐 이게 진짜 익명의 제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의 게임 업계 관계자라는 익명의 제보자가 김 대표는 넥슨 게이트 사건으로 2년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렸고 게임 산업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 때문에 최근에 주위의 사업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의사를 자주 밝혀왔다라고 제보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경영에 지친 김정주 대표의 통안의 한수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현재 이 타이밍에 매각하는 것이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한 발도둠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넥슨 뭐 카트라이더 던파 메이플스토리 등등 한 시절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즐긴 게임을 제작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9년인 지금 넥슨의 신작 중에서 대박을 쳤다고 하는 작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메이플2, 트호세 서든어택2, 야생의 땅, 듀랑고, 하이퍼 유니버스 등등 대박을 쳐도 모자를 판해 신작품들이 평타 혹은 쪽박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넥슨의 성장은 매우 불투명해질 것이며 언제까지나 게임 한두개에만 매출 이 몰려있는 위험한 구조를 유지 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넥슨에서 서비스중인 던전앤파이터의 매출은 중국의 춘절시기인 1분기에 폭등하지만 그뒤 2분기부터는 천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듯이 중국 던파에 의해 던전앤파이터 전체 매출이 자주 유지되고 있는 아주 불안정한 매출구조를 보이고 있죠 또한 전체 약 2조의 매출중 1조의 매출이 중국의 던전의 파이터에서 나올 정도로 넥슨은 현재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규제가 거세지는 이런 상황에서 덜컥 던전의 파이터가 서비스 중지 처분을 받는다면 회사의 매출액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확률이 낮은 편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넥슨은 어느 때보다도 평범한 평작이 아닌 크게 뭔가 하나를 터뜨려줄 초 히트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돈이야 지금도 잘 벌긴 하는데 앞으로의 성장의 그림이 어둡게 그려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회사 입장에서 수익을 포기할 수도 없고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행성을 부추길만한 아이템 회사의 큰 수익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넣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뭐 얘네라고 욕먹고 싶어서 넣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서 히트작은 나오지 않고 서든어택 2 메이플스토리 2호 세 등등 출시하는 게임들마저 속속히 쪽박 혹은 평탄나 치고 있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똥줄을 탈수 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동안 넥슨에서는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등등 오래된 돈줄은 계속 유지보수 관리를 하면서 정작 넥슨이란 회사에서는 신작 제작에 크게 힘을 쓰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자본들로 많은 회사를 잡아먹으면서 그들의 기술력과 그들의 게임을 빌려 퍼블리셔로서 몸집을 키우는데 몇 년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막상 이제 상황이 되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 뒤떨어지는 개발력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점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pc 시장을 개척해왔던 회사인 만큼 모바일에 생각보다 많이 취약한 개발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등이 맞물려서 현재의 겉만 뚱뚱해진 넥슨의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은 거의 중국에 몽글빵되어 있는데 중국이 자꾸 게임 규제를 해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서비스에서 대박을 쳐야 되는데 자꾸 처 망하고 쪽박나고 그냥 그런 게임들만 나와 정부는 자꾸 게임을 규제해 폭력사건만 일어나면 게임을 엮을 정도로 인식이 똥쓰레기야 매출은 점점 불안해져 그런 와중에 회사의 가치는 현재 최고점을 찍어 회사를 판다는 가정하에 딱이 절하기 최고점인 상태이라 이거죠.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럴 듯한 추측을 해보았지만. 결국 이랬거나 저랬거나 25년간 한 회사를 창업부터 시작해서 준 대기업까지 끌어올린 김정주 대표는 결단코 바보가 아니며 자신의 입장문에서 현재 안주하지 않을 것이며 넥슨을 세계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데 뒷받침이 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숙고 중에 있다라며 결단코 넥슨을 단순 포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 마주친 벽에서 다른 방법으로 크게 성장시키고자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죠. 이렇듯이 다양한 넥슨 매각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가는 가운데 지금 가장 크게 이슈로 봐야 할 점은 과연 누가 이 10조에 육박하는 회사를 인수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일단 10조나 되는 어마무시한 금액인 만큼 국내에서는 인수가 힘들거라고 합니다 뭐 삼성이 인수할 가능성은 있겠죠 물론 가능성만 보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사실상 엄청난 자본을 자랑하는 해외 기업의 손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중국 기업인 텐센트나 네디즈의 손에말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라이엇 게임즈 크래쉬 오브 클랜의 슈퍼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픽 게임즈의 대주주인 어마무시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는 텐센트 에겐 던전의파이터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넥슨이라는 먹잇감은 아주 탐스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해서 만약 넥슨이 텐센트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뭐 솔직히 특히 뭐 크게 넥슨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뭐 라이어게임즈나 슈퍼셀이 텐센트에 팔렸다고 게임 이상하게 만들고 그럽니까 슈퍼셀은 최근 작품인 브롤스타즈만 봐도 자신들의 스타일에 맞게 게임 하나는 진짜 기깔나게 잘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대 게임 기업인 넥슨이 중국 기업에 팔려간다는 모양새부터가 좀 그렇다 이거죠 마치 삼성이 샤오미에게 팔려가는 기분이랄까요 뭔가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 하나를 다른 나라에 빼앗긴 셈이죠 뭐 물론 EA나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외 다른 해외 기업이 인수해 갈지도 모르죠. 더불어 단순히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넥슨이 이렇게 팔려버린다면 아무래도 게임 회사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으며 넥슨이 지금껏 벌어다주는 수많은 외화들 그리고 국고에 차곡차곡 쌓이던 수백억 가치의 세금들이 한국이 아닌 해외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나아가 전체적인 게임 시장의 침체를 가져오는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큰 이슈라 이겁니다 이번 사태는 게임이라는 키워드를 떠나서 중국의 준 대기업이 회사를 매각하는 만큼 네이버 실검에도 오르락내리락할 정도의 대한민국의 큰 이슈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매각을 한다 하는 사실은 김정주 대표의 발표문 으로 인해서 팩트가 되었지만 그외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직 아무런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의 발표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5년이나 끌고 온 회사를 큰 예고도 전조도 없이 갑자기 매각하려는 김정주 대표의 진짜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이 상황에서 넥슨의 매각이 진짜 김정주 대표의 엄청난 안목으로 인한 익절이 될까요 아니면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황금화를 낳는 거의 배를 가르는 악수가 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